리조트요 리조트에서 제가 선셋을 보려고 왔습니다. 네, 가서 저 코타키나발루에서 바다에서만 봤는데 아또이 산에서 보게 되네요또 여기 도 사람이 있네요 이렇게 크, 아름다운 곳은 또 사람들이 아는 것야 와. 들어오는데만 1 0링이 줘야 돼요. 약한 2,800원 정도 예. 네, 사람들이 이제 사진 찍으려 정신이 없네요. 와 카페예요. 와그 아마 선셋 카페라고 카페라고 얘기해도 될것 같습니다. 야, 리조트인데 와, 이런 데도리조트라 생각을 해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또 아, 만났는데요. 한국에 놀러 오셨는데 여기 묵고 있다네요. 와, 쓰읍, 야, 제대로 놀줄 아네. 개가 저기. 아, 아, 데이, 데이트 라 네, 이시4 5 분. 정말. 사실 점점 저물고 있고요. 내가 고산지대라 아, 기온이 30도 안 넘는 거예요. 24도, 25도 정다 어. 아름다운 일출과 월출과 또 야경 네. 코타키나발로 다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아, 코타키나발로 오시면 여기서 1박, 2박 정도로 편안하고 여유있게 보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또 페러셀링 아, 그것도 정말 아, 예, 이제, 선셋과 야경을, 예, 같이 볼수 있네요. 야, 여기 정말 좋네요. 어둡다. 아, 예. 저녁을 먹는 곳입니다. 아. 마시면서 아 정말 편안한 그와 아, 시원한 바람을 느끼면서요 마시는 커피는 한나시 그 여름인데 숲습니다 예 긴팔 입으셔야 되고요아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 저녁에는 이브닝에는 초저녁에는 선셋 저녁에는 야경 그리고 아침에는 멋있는 선라이즈일몰을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아 정말...